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씨앗의 형태 속에서 열매의 형태 가운데 나타날 것이 다 들어 있고 열매 속에서 이제 그 씨앗의 일들을 다 추정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부로 교회 안로서 살아간다는 재창조돼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일이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걸 잘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광의 이제 완성에 이르기까지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 보여지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도 알수 있었고, 사실은 추레굽 출애굽, 추레굽의 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제가 신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할 때, 고난을 통해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은 결국 그리도 안에서 고난을 통해서 완성의 세계로 들어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지금 그 솔로몬 이후에 굉장한 지경을 회복하고 그 영광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 풍요한 속에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세상 것들의 눈이 팔리고 정욕이 정욕이 발동이 돼 가지고 그 간음을 하는 사통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남편으로서 끊임없이 그걸 막으시죠. 사실은 호세아가 음료고매를 막듯이 계속 막고 막고 막고 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것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하시면서도 또 언약적인 이상한 자비의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2장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니다 그 일장에서 뭐 이제 이스엘 루루아마 또 루암미 그랬는데 한 두목을 세워서 이제 회복할 걸 얘기하시고 또그끝 그 부분에서는 암그그 암미라고 하고 루아마라고 할 거라고 한 것을 지금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 호세아를 통해서 보이는 거죠 이제 그 그들의 그. 범죄함을 막어보시다가, 또안 되니까 심판하시다가, 이제 다시는 내 백성이라. 심판, 은내 백성이 아니라, 궁일이 여기지 않겠다. 완전히 흩어버리시겠다. 그렇게 하셨다가, 다시 회복하는 내용이 지금 14절 이하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6절에 그럼으로 이후에는 하나님 막으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절 이하,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여기서는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14절 이하에서는 회복하시는 내용. 근데 신랑으로서 그 일을 회복하신다. 완전한 우리의 신랑. 근데 이, 이, 이 틀이요, 신약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이스라엘, 그, 이제, 그것이 이제 결국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사는 그냥 상황에 따라서 임시 방편으로 그 해결책을 제시해가지고 풀어가는 게 아니고요. 애초에 그렇게 우리의 그 우리가 진토인 걸 알고 그 우리의 체질을 다 기억하시면서 그 일을 펼쳐가시되.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의와 공변됨을 당신 스스로 담당하시면서 그 일을 풀어서 이제 그 영광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불러가니까 그 안에 있다고 일단 그 안에 예수 믿고 그 안에 있다고 그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영광은요 아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 니다 그 로마서 8장 끝 부분에 그그 내용이 나오고 11장 끝 부분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그 지혜의 부요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완전하고 안전한 구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그, 그 그분과 연합이 된그 세례 그그 그 안에서의 그 성신의 인도를 따르는 그러고 이제 완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그 그 구원은. 누구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아,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의 그, 그 부정적인 내용들이, 그,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울이잖아요. 거울이라고 이제, 분명히 말씀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거울, 왜 이런 것을 기록해서 우리한테 그리또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한테 이걸 왜 보여주는가? 그런 선택을 악용하지 말고 남용하지 말고 그리또 안에서의 선택의 영광을 알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리고 역동적으로 죄 백성으로 그 아골골짜기 같은 곳에서 완전한 소망을 받은 자,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그,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이제, 고난을, 고난이 오지, 요제 고난이 오는데, 고난을 개의치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면서. 로마서 12장, 그 21절에, 그, 이제, 선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이제 그리 스도 안에 있으면, 옛 사람의 성향대로 살면 절대 안 돼. 남아있지만, 그걸 제거하고 밀어내고 이세 사람의 성향으로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치르지 않아도 될 대가를 다 치러야 됩니다. 살아가는 도. 주님의 선택 안에도 물론 구원은 되겠지만 잘못하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부요하고 영광스러운 그 그, 멸류관을 쓸 그런 영광스러운 구원을, 그, 누추하게, 그, 이제, 구원을 누려간다면, 고린도 전 3장의 내용처럼, 참, 그게, 이게 이제 상대적인 비교의 내용이 아니라, 이 본질적인 내용을 생각해 보면, 너무 누추한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누려가지 않은. 대강 살아도 뭐 되지, 뭐. 그 그러고 주님의 선택이면 다 구원되지 이런 식으로 살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알미니안식으로 또 <웃음> 율법주의 자기 행위를 믿는 존재들로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없다. 예? 그양양 양 극단의 그것들을 주의하면서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즐겨 받아가면서 그 완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 그게 낯선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지금 호세아 선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개시는 절대 낯선 게 아니에요. 이미 첫째 그 창조에서 보여줬고 또 출애굽의 사실에서 보여줬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누누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나, 이상한 약속이고 이상한 명령 이거 이상한 약속이지만, 얼마든지 이해하고, 어, 과연 그렇다 하고, 우리는, 어, 살아갈 수 있다. <웃음> 지난 시간에, 그, 14, 14절, 15절까지 이렇게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웃음> 예, 예 맞습니다. 10, 14절, 15절까지 예,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데 우리를 참여시켜줬으니까 완전히 심판해갖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할 만한 그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아, 어,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 시, 신부, 정결한 신부처럼 여겨주시고, 또, 그 완, 완성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신분도 허락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참여도 시켜주니까, 이게, 이게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가서, 그, 자기 자랑 자기 행위를 자랑하거나 자기 역할을 가, 자랑하면 진짜 그게 불법을 행하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내가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말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한게 없으니까 내 상태가 그렇고 어떤 일을 하라고 해도 어,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해도 그건 당연한 일이고 그걸 해야 되는 일이 사실 그이돈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여길 수가 없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그 고난 받고 죽는 것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없다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걸 이길 이기는 그리스도조차도 구약성경대로 믿음으로 성신을 의지해서 그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산 증거가 그리스도의 삶의 행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삶의 행적은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냥 신학자들이 그렇게 교리적으로 정해놓아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게 진리고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취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고 하는 영광. 물론 이제 신약에는 다양한 그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 목자, 군사, 뭐 이런 다양한 이미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투영해내는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그리고 그 삼직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모든 사람이,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직분자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가 다 하고, 또그 중에서 그, 직임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직임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를, 뭐,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봤지만, 뭐, 고라나, 그, 다단, 온, 이런 아비람 속에 있는 온 그런, 그런, 그런 존재들처럼, 불평할 수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뭐 너만 제사장이냐 말할 수가 없다. 늘 자기 자기 은사와 직임에 감사하고 그 신분에 감사하고 충성되게 죽도록 충성해서 살수 있다. 어떤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할 주님의 그 구원을 알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그 일이 어떻게 그 신비하게. 참, 완전하게, 그 일이, 그, 영광스럽게 이루어졌는가. 그, 제가 성전신학에 대한 내용도 얘기했지만, 그, 에덴이 성소라고 하고, 또, 이스라엘 중에 성소, 또, 가난의 성소, 그, 중그 중에 이제 성전의 성소, 그것이 이제 그리토께서 그, 성전의 실체가 되셔가지고. 그, 그, 성막에 나타나는게 시은자에서 그 영광이 임하는거잖아요 영광이 비춰져가지고 거기서 은혜와 공의를 나타내는건데 그 그리토께서 그 우리 가운데 고하시는걸 통해서 다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새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새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영역 가운데 들어가면 거기는 태양이 필요없어요 주님이 빛이 되니까. 그 영광이라고. 그 영광이 그리토께 오셨을 때, 그리도께서 오셨을 때 비춰졌는데, 이 어둠이 그걸, 그걸 못본 거죠. 요한 복음에 계속 그 내용이 나오고, 우리가 요한 일서에도 그걸 확인했지만, 요한 서신서에서. 그러니까, 게시록 22장에 가보면, 거기는 등불이 필요 없 태양빛이 필요 없 왜냐하면, 그리 도그 빛이 되겠지. 또, 거긴 성막이 필요 없어. 성전이 필요 없어. 주님이 성전이 되지. 우리의 성소가 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오묘한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아니, 아니하셔도 영광스러운 분이지. 완전하신 분인데, 전능하, 전지하시고, 뭐, 뭐. 부족하심이 없는데,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해서 가할 수도 없고, 감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참, 아, 그 이상한 약속의 그, 그 실제 가운데 있는 존재들로서, 이게, 그야말로 이제 다윗이 그, 그, <웃음> 법괴를 갖고 이제, 뭐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막 춤을 췄잖아요. 미, 미갈이 그, 그걸 조롱했지만 채신머리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왕이 그러냐고. 그, 그건 순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왕, 왕됨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게, 그게 주님의 왕대심을 알고 그 미래에 이루어질 그 실제의 그 모형적인 것들을 보면서 그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니까 그 과정 속에 있는 존재라서 춤을 추지 않을 수 없잖아요. 어린아이 가 춤을 추지 않을 수. 우리는 진짜 그런 구원을 받았어요. 구약성, 그 모든 성도들이 그 뭐, 세례 요한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큰 선지자라고 했는데, 신약의 가장 작은 성도보다 작은 존재예요. 그 영광스러운 면. 그 실제가 와서 모형적인 빛이었다가 실체의 빛이 비춰졌으니까. 참 빛이 와서 비춰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뭘, 현세에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뭐, 뭐, 뭐 감옥에 가고 아니면 무슨 핍박을 받고 그런데 흔들리나요? 절대 그 흔들리죠. 이게 예 사실 이게 전체 내용을 오늘 저 배울 전체 내용을 그냥 한꺼번에 제가 다장화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말씀 뭐 빛이라든가 영광이라든가 성소 개념이라든가. 그 <웃음> 그 하, 어, 예루살렘 개념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 그런 것들 혼인의 모티브도 이런 것들이 다 그, 그, 그런 이미지들이 얼마나 짜임새 있게 얼마나 짝이 맞춰져서 그 일이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차서 있게 이루어지는가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우리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는 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움직이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또 나가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만물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나오지만 혼인 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뭐냐면 짐승들도 회복이 되고, 모든 피존물이 회복이 되는. 왜 주님이 왜 해필, 왜 짐승들하고 언약을 하고, 뭐, 뭐, 이게, 그, 그, 구약의 그 축복의 상징이었던 그런 나무들, 그런 그, 그 상태를 모아놓고 그, 그런 것들과 언약을 맺으시냐. 왜냐, 우리와의 그 언약이 결국은 만물 통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이런 일들이 와 이게 다 그리스도로 몰려가는 내용이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되는 내용이구나. 그걸 보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언약적 열심의 특심을 믿고 우리는 어떤 환경도 헤쳐나가수 있게 되는 그 내용들이 되니까 그런 거죠. 아무튼, 그, 그리토가 이제, 우리의 전부이신데, 성신 안에서. 어그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장가들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내용까지 그날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이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도그 구원과 영광을 다 누리고 결국은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그 일을 여기서부터 이루어 간다. 교회를 <웃음> 그것을 여기서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들짐승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전쟁을 업게 하심 여기서부터 이제부터 계속 보도록 합니다 2장 18절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웃음> <웃음> 이스라엘이 파괴한 언약을 친히 이루시는 그날에 들짐승과 새와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리라 하십니다 이 언약은 저희를 위한 것입니다. 앞서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황폐하게 되어 들짐승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하셨고 2장 12절에서 그처럼 그런 이스라엘 때문에 들짐승과 새가 쇠잔하고 바다에 고기도 없어질 것이라고 하실니다 4장 2절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앞뒤에 이런 내용들을 참조하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 여호와께서 들짐승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답게 살 만한 세계를 만드실 것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만 건조, 회복하시는 게 아니고, 만물 회복을 위한 구속의 경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그 내용이 부가적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도 그 내용이 이제 나왔는데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에 보면 사나운 짐승이 순한 짐승과 함께 있고 점목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는 모습을 예언합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댐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그런 복된 상태를 지금 피조물이 탄식하며 바란다고 바울사도도 교훈합니다. 로마서 8장 20절로 21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왜냐하면 그것이 온전히 회복이 돼야 피조물들도 회복이 되니까 지금 양육강식에 그런 죄, 죄의 심판으로 인해서 양육강식의 상태가 됐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양육강식의 상태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평화롭게, 평, 화평하게. 전쟁도 없어지고, 양육강식의 그 모든 내용도 이제 없어지고, 평화롭게 지내는 그런 때가, 때를 대망하는데, 그걸 대망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미리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 복된 상태는 무엇보다 전쟁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 탐욕, 이제 전쟁, 그 양육 강식은 정욕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예. 이 전쟁은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아, 생긴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이 되셔서 이 죄를 없이하실 것입니다. 죄를 없이하시는 그분이 친히 와서 서로 싸우지 아니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주님의 그 전투 방법은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냥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에, 저들이 악을 악으로 대하고, 선을 악으로 대해도 주님의 방식으로 그걸 이겨나가는 걸 통해서 만물 회복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화를 내면, 화를 내면, 그런 정욕이나 옛 사람의 그 본능으로 화를 내게 된다면 이런 일은 오지 않게 된다. 물론 이제 우리가 화를 낸다고 오지 않는 건 아닌데 우리 개인에게는 안 온다 이 화를 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러지 성내는 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옛 사람의 성향이 남아 있어도 새 사람의 본성을 쫓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아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되고 그걸로 화평의 일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이게 원수들끼리 하나가 된. 그러니까 그 로마서 12장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장까지 하나님의 완전하고 안전한 구원을 얘기하고 8장까지 얘기하고 9장 과거의 이스라엘 10장 현재의 이스라엘 11장 미래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12장부터 그러면 그 현재의 이스라엘이 살아갈 때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산제사로 드리는 걸 통해서 그렇게 시작하고 원수사랑까지 나가요 그리고 그 상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대 혈기를 부려서는 화만 자초해요, 화. 그리토 또에, 그러니까 돌을 던지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성향이 그런 성향을 발휘해야지. 너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내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평화가 올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 무기는 죽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지 대항해서 자기 를 자기 세력을 형성하고 자기 나라를 구축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나라를 구축하는 건 죽는 걸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래도 끝까지 싸우면 절대 에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그 일은 이루어 가시지만 돌이라도 들어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 옛사람의 성품으로 뭘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빙자해갖고 뭘 세력을 고축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다 심판해서 없죠. 주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지금 무리더러 손으로 악을 갚으라고 하십니다. 이런 일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런 일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품고 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12장 얘기, 12장 19절로 21절 그 태도로 손으로 악을 이기는 그 일이 있다면 그 일은 주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못하는 건데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게 지금은 뭐목걸이도 하고 뭐 팔찌에다 십자가 달고 뭐그 그런 걸로 무슨 뭐 마귀를 쫓아내고 이게 아니고요. 그거는 십자가는 사형의 형틀이에요. 사형 형틀이라고 죽음 죽음을 지는 거죠. 죽음을 지, 그것도 죄인들을 위해서 손으로 악을 이기느라고. 죽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일을 갈고, 그렇게 죽는 게 아니고, 은혜가 없으면요, 형제, 자매, 남편, 아내, 뭐, 뭐, 그 누구라도 다 원수로 배반합니다. 뒤통수 치고. 은혜가 없으면, 다 뒤통수 칩니다. 친구도 뒤통수 치고, 형제도 뒤통수 치고, 예, 자매도 그렇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인간이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1만 달러한테 감받은 존재로서 우리한테 백 100, 대나리온 정도 뒤통수 치다 생각을 해야지. 그 이거 내가 한이 맺혀가지고 저, 저, 저 인생은 내가 절대 용서 못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일흔번에 일곱번씩이라도 용서를 해야 되는 저거, 저거 용, 와서 또 잘못했다고 하는데 저걸 받아? 또 그럴 건데 또 받아? 받아야죠. 주님이 나를 받으신 것처럼 받아야죠. 그게 이 만물통일, 그 이상한 약속을 받은 사람의 그 하나님이 스스로 다그 일을 이루 간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의 태도인거죠. 주님께서 장차 영원히 전쟁 없는 세상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저 다투지 아니하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 먼저 섬기며 모두에게 사랑받는 세상을 섬기실 것입니다. <웃음> 평안이 눕게 하리라 하신 것도 그런 세상과 붙어 있습니다. 평안이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게 에이레네 하는 거죠. 이게. 사진 신약적 표현으로. 눕는 것은 참된 쉼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초창조 후에 안식하셨다고 그러잖아요그 안식의 개념이 그, 그 지으신 목적대로, 그 지으신 방식으로 순적하게 돌아가는 걸 보, 바라보시려고 안식은 그 안에. 인간이 타락, 타락했는데도 주님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제 또 안식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안식의 주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러고 우리가 그 모든 일을 그리스도와 함께 겪고 난 다음에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믿는다고 할 때는 이게 결코 상대적인 화평이나 평화 안식 아니에요, 평강 아니에요.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그 안식과 평안. 그걸 아는 사람이 여기 이 여기 이 세상 땅에 발 붙이고 사는 그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살아간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서 그 사랑 가운데 잠자는에 드는 날 만큼 평안한 상태가 없을 텐데 이 생명이 다하는 날에 그보다 비할 수 없이 평안한 가운데 쉴 것이고 저 영원한 나날들의 이매 순간 평안이 더해지는 가운데 영원한 안식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우리가 그걸 보잖아요 부자는 그, 그, 그, 얼마나 고통 가운데 들어갑니까? 여기서 굉장한 종교 지도자로 그럴듯하게 살았지만, 본질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서 그렇게 됐고, 그, 나사로는 어떻게 됐까그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어, 영원히 <웃음> 평화롭게 지내는. 그 다음에, 19절로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사시이 16절로 17절에 말씀하셨던 걸 여기서 이제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공유이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그, 불뱀을 보고, 그, 시험에 들었을 때, 그, 아주, 주님께서 노뱀 세워서 보고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노뱀을 봤기 때문에 산 것입니까? 주님이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했어요. 주님이 살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본 사람이 사는 거죠. 그 살리라는 미래형 같지만 그 명령형이에요. 살 것이다 하는 거예요. 확실히, 확실히.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선언이지 그냥 막연한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 예측이 아닙니다. 확실한 구원을 확실한 그 성신으로 그 인침을 받은 그 성신 뭐 주님께서 성신을 약속하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완전한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약이 장가 들리라 하면 그 장가 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는. <웃음> 이 언약, 아, 이 혼인 관계가 이제 영원히 지속되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인 건데, 이, 이는 신해산에서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의 파기한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 나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는 것, 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출회국 이외에 한 번도 제대로 순종한 적이 없어요. 국가적으로. <웃음> 예레미아. 하나, 그, 에스, 이제 지금 이거, 예레미아나 에스겔은 호세아 선지자 다음에 사역자들이잖아요. 호세아는 750년 경이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뭐 이제 요시야 13년 이게 그러니까 627년 예, 그때 사역을 했고 에스겔은 뭐 597년 그러니까 앞으로 한참 뒤에 일, 근데 뒤에 사람들 내용도 똑같아 옛 예, 언약이 에, 언약 백성의 혼인이듯이 새언약도 그러할 것입니다. 장, 장차 장가 드실 텐데 19절에서는 영원히 드실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점은 조금 전에 살폈습니다만 영원히 장가 드실 것이라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공유리여김으로 드실 것이다 라는 것을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그리도와 교회의 관계를 안에서 구원 받은 사람들은요 그리또 교회가 그리또의 신부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같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그 관계는 그리또와 그 교회의 관계를 투영해내는 관계로 살아가는 거죠. 부부간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 사역자와 성도관에도 그렇고 그런 기능들을 투영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영광인지 알수 없어요. 그 안에 의와 공변 <웃음> 공변이라는 말은 잘안 쓰는 말인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사사롭지 않고 공평하다 하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리또 안에서 완전한 공의, 공의가 나타난 거라는 거죠. 은총과 궁일이 여김으로 드실 것이다. 그리또의 몸인 교회가 이 일을 하는 거죠. 이제 그리또와 혼인 관계에 <웃음> 들어간 교회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시록 19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혼인기약이 가까웠으니까 그걸 소망하는 거잖아. 이악월골잡기 같은 세상 속에서 그걸 이미 이전에 그런, 저, 아골골짜기에서그 <웃음> 소망의 문을 받았듯이 이제 지금 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런 완전한 그 회복의 소망을 갖고 여기서 어, 그리스도의 그 품미를 따라 품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의롭게 공변됨과 은총과 공의로 여김을 받은 그런 존재로서 그, 그것을 드러내면서. <웃음> 가령 은총과 진실은 흔히 인의 성실로 번역이 됩니다 둘다 자주 짝을 이루는 표현인데 중간에 궁유리여김이 나옵니다 루, 루아마라는 뜻이죠 그 이유는 능이 짐작할 만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배도하여 도무지 궁유리여김을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만 장차는 그런 그들을 런그귀한 사랑으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은총과 진실처럼 짝을 이루고 자주 나오는 표현이 의와 공변됨인데 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과 정당한 관계를 맺는 데에도 쓰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의 법을 이루어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괴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도 공의와 의의를 드러내시는 일이지만 이스라엘이 파괴한 언약의 법을 신이 지켜서 언약을 이루시는 것도 의와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 창세기 18장 19절에 그 후손들에게 의와 공도를 가르치게 하려고 한 건데 그 의와 공도는 결국은 이삭의 후손이에요. 이삭과 같은 후손이지. 이삭은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존재이니까,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의와 공도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후예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결국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 꽤 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자기도 그걸 먼저 누려가야지, 그걸 소망하고. 그냥 여기서 세상 가운데서 여기 기우, 저기 기우, 꼭 이스라엘처럼, 엄란한 어, 어, 이스라엘처럼. 예? 거기,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거기 가서 뭘 곁들여가지고 뭐좀 얻어먹으려고 하고. 예, 그거 참 비참한 일. 그, 눈앞에 이거 그런 일을 보고, 보고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 그런 일을 한다면 그게 얼마나 그게 미련한 짓입니까? 어리석은 짓이고 얼마나 미련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신부이고 성신의 전입니다. 그처럼 교회가 그리토의 신부일 뿐만 아니라 그리토의 몸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한몸인 것처럼 그리토와 우리도 하나인데 심지어 함께 하나의 사람을 이룹니다. 세 사람을 이루는 거죠. 믿음으로 그리토와 연합된 사람은 그리토와 같아질 것입니다. 그리토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가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거, 아이고 뭐 이미 보여준 걸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지. 아, 주님이 뭐 선택했으면 알아 때를 따라서 알아서 뭐 믿음을 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이미 그리 또 안에서 믿음을 주셨어요. 그걸 취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서 살아가야죠. 천국의 방식대로, 천국의 진리대로, 천국의 그 능력으로. 이런 신비한 연합과 교제에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신 뜻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신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잊어버린 상태이고 여호와께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고 은과 금도 주신 것을 알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호세아서 4장 2절에 나오는 말은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오. 그, 그 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혼인 관계를 맺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막으시고 막으시고 막으셔도 끊임없이 자기 바을을 참된 그, 주,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 바을. 거기 기웃거려서 뭘 얻어먹으려고 그런데 이제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걸 다 회복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시고 회복하신다 이 지식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지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토를 아는 것이다 그처럼 여호와를 알리라 하신 지식은 부부 관계와 같은 실로 그보다 더욱 친밀한 관계를 그 친밀한 교제를 가리킵니다. 이런 교제가 성도의 사귐에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음. 그 다음에 21절로 2 2절이문또 어, 여와께서 응하시니 하늘과 땅과 곡식에 응하되 이스라엘에 응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응한다는 표현이 여기서 다섯 번이나 나오는데, 그, 그, 부름이나 물음 또는 요구에 응해서 상대한다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지만, 당신이 이루어진 그 일의 결과를 스스로 취하신다는 그런 뜻인 거죠.